오늘 제가 공략을 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아, 왜냐면 지난번에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꼭 집으로 가야되나? 하고 찾아보니까 요 M을 눌렀을 때 맵에 보이는 저 초록색 지점 있죠 저 초록색 지점이 스토리에 관련된 포인트래 그 다음에 요 동굴 입구 모양은 새로운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지점이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정보가 있는데요 자면 잘수록 식인종이 세진답니다아 음 그리고 저 게이지 중에 저 팔뚝 게이지 있잖아요 힘 게이지 이렇게 나무를 많이 캐거나 그다음에 통나무를 많이 옮기거나 이렇게 해서 근력을 실제로 키우면 저게 찬데요 그래서 힘이 좋아지는 거래 실제로 아 음, 음, 음. 실제로 차오르고 있죠 뭔가? 그래서 오늘은 어디부터 갈 거임? 오늘 어디부터 갈까? 나 지금 잠도 괜찮고 물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음식은 지금 파밍하면 되고 나한테 던지면 아프잖아! <웃음> 나물 들어오니까 왜 힘이 다 사라졌지? 뭐냐 이거? 어 아니야! 이게 힘이 레벨이 있어! 이거 한번딱 오르잖아? 아, 그러면은 아, 그 반짝반짝 거리면서 숫자가 뜨고 아지나가는거나그 다음에 음. 어. 그러면은 지금 맵보면 저기 산 위에 눈 지형 있는 곳에 또 있거든? 동굴이? 가볼래? 오케이 어 혹시 이거 나무를 들고 다녀도 힘이 오르나? 그러면 나무 지구 갈까? <웃음> 이거 오를 수 있는 길이 아닌데? 다른 길을 찾아봐야 되나? 이거 갈 수는 있을걸? 이렇게? 가자 아 점프로? 이게 뭐 사냥도 아니고 지금 <웃음> 여기까지 한 번에 와줘 딱야 꼬리 고만이 녀석 야 통나무 두개 들고 저걸 간다고? <웃음> <웃음> 특전산다이렇구나 <특전사는> 멋을. <웃음> 설마 연비도? 통나무 들고 <웃음> 오르고 있어? <웃음> 통나무 들고 오르고 있는데? 미쳤다 달밤의 등산 얘 제일 위험한 건데 진짜로 맞아 여기서 응. 이제 다리 접지르는 그 순간 그러면 진짜 조난이지 진짜로 어 죽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되게 경험자처럼 얘기한다 여러분 <웃음> <웃음> 되게 옛날 이야기해주는 등산 아저씨처럼 얘기하고 있어 여기 나무 벤치가 설치가 안 되냐? 괜찮아 지금 빗소리는 통나무 벤치 프레스 하고 있으니까 네, 이게 벤치지 <웃음> 오나 어, 춥대. 춥대 어 갑자기 춥다고 뜬다고? 아, 나 횃불 들고 있어서 안 추웠나? 야, 나 갑자기 지칩니다 훅훅 내려가는데 왜 이러지? 그래 이거 방법이 없는데? 좀 자야겠는데? 잠깐 들어가자, 요 야. 야, 여기도 추워 그럼 아직 우리가 올 때가 아닌가? 설마? 어서 이거 아이템 먹는 곳이니까 일단 털고 어 빨리 털고 갈까? <웃음> 아, 밧줄 더 이상 운전도, 운반도 못하는데 야, 여기 뭐 없어 에이, 괜히 왔다 야 근데 나좀 심각해 이제 상태가 다리 완전 반짝반짝 거리고 있어 나 그냥 자야 될것 같아 진짜 이렇게 하니까 따뜻하다 어떻게? 이렇게 아이씨 괜찮은 거 맞냐? 고 다시 내려가자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파밍했고 투디야 에? 길을 가면서 내리막길이잖아 예. <웃음> 요거를 던지면서 가면 돼 <웃음> 연비 수련법 어? 야 여기 왜 이렇게 계속 눈지형이야 팀장님 추워요 응 음, 나도 춥다 저잠온거 같아요 응 음, 그 나도 응 음, 나도 팀장님 <웃음> 네? 뭐라도 좀 해보세요 뭘 어떻게 하다니겠어 그래 가면서. 맞지 맞지 지금 연비는 가면서 지금 가면서도, 통나무를 가면서도 통나무 훈련을 계속 하고 있는데 뭐 느껴지는 게 없나 자네 정말 쓸데없는 힘 뺀다. <웃음> 여기 근데 다 눈인데 여기? 그래? 야 이거 설마 겨울 온건 아니겠지? 이거 계절 이 때. 봐봐 아, 이거 싹다 눈이야 저 해변가까지. 아 진짜로? 어어? 아니면 우리가 남극 쪽으로 온거 아닐까? 하. 아한섬 내에서? 어한섬 내에서 아, 한섬 내에서 어. 그강 기준으로 해서 왼쪽 어. 위로 해가지고 어. 왜 보라색 느낌표 보이는 거 있어? 보여? 어어 어. 그쪽으로 가자 왜냐면 그쪽에 초록색도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아이고 아! 아! <웃음> 어 잠깐만 그래. 그래. 어, 맞으면 되게 아파 아 미안 그런가 봐어 여기 있다 뭔데 뭔데 뭔데? 뭐가 있는데? 그.. 초록색 점 뭔가 있는 거야? 텐트 있는데 텐트? 가보자 어허 어? 이거 얹 거야? 물? 우와! 우와 얼었어 물이 원래는 어? 근데 이러면 우리 물 어떻게 마셔 이거 깰수 있나? 아아 어 이렇게는 된.. 어? 이거 깰수 있나? 천봉 소리만.. 이거? 그냥 천봉 소리만 나고 이거 못 마시면 어떡해 어야 뒤에 비쏘라 뒤에 야얘 갑옷 상태봐라 와 얘네 갑옷 이제 머리 한 대만 해도 안죽고 머리 갑옷 썼어 아야 만어 심지어 애들이 아유거 때문에 약이 안 터는데? 아이씨 야, 미친. 얘 피해서 때리는 거 봤어 여러분 방금? 아이씨, 응, 헤드샷 할수있는 투디야 투디야 투디야 투디야 투디. 위험해 위험해 투디. 위험해 투디야 투디 아 투디. 어, 나도 갔다 아니 내가 해줄게 살려, 살려줄게 오케이 에 어, 비서 어, 너 간다, 어, 너, 간다. 어. 너 간다 아이고 아, 일단, 빼봐. 일단 빼봐 일단 빼봐 일단 빼봐 연비도 일단 빼봐 에이, 와우 야야어여여여여여아나 이야, 이야. 야, 야, 야, 야, 야. 당금약 먹었는데 약 뽑을 게 아니야 와 야야야야 뒤로 휘두르더니 우와 나 뒤에서 오는 거 알았나봐 제 우와 대박 어 나이스야 뭐야 뒤에서 꽂은 거야 아니야 제 일어났어 어. 와. 나이스 야얘 한번만 더쓰러트리면야 지금 조져야돼 조져! 오케이 됐다 조졌어 조졌어 어? 어? 뭐야 나이스 지금 조져야돼 지금 조져야돼 덩치 큰애들은 일어나 나이스 나이스 됐다 됐다 형뒤 형뒤 형뒤 씨뻘겄니? 어 얘는 뭐야? 누구저거 지금 지금 지금 조져 지금 조져 어 부지구 쥐구 어이 미안해 아잇 <웃음> 어어? 이거 뭐야? 눈보라 눈보라요집집 집, 집 지어야 될것 같은데? 아이 깜짝이야 야 이거 상황 진짜 안 좋아지는데? 일단 집은 지어야겠다 맞지? 주변에 나무 음... 다 캐놓을게 일단 으우 깜짝이야 어휴 어쟤 왔네 또쟤 그래. 넘어졌다 쟤... 쟤는 달리다가 눈에 미끄러져서 넘어지기도 하네 쟤는 깜짝이야 아니, 이 자식이 그니까 소리만 커가지고 이 자식을 몇개안 남았어. 몇개안 남았어. 얼마나 남았어? 더 힘내라고. 아, 빠르게 빠르게. 갔어. 무브 무브. 갔어. 무브 무브. 한번더한번더한번더한번 더. 마지막 마지막 하나. 나이스. 됐어. 나이스. 자,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안쪽으로 들어갑면다풀 v a r 니다 야, 거기다가 침대를 만들면 연비야 우리 어떻게 나가니? 어, 나갈 수 있어. 어, 그래. 못 나가는데? 연비가 나갈 수 있대잖아. 나가 보자, 한번. 그래. 문 봐, 문꼬락선이봐 지금. 연비는 미친. 아, 여기다가 문을 하나 더 뚫자. 그래 줘. 아 뜨거. 아 뜨거. 나 뜨고 나뜨문 밀지 마. 문 밀지 마. 아, 싸, 싸, 싸. 가만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내가 옆쪽에다 응. 뚫어 줄게. 어, 그래. 가만히 있어. 어. 야, 미친 야, 야, 나무 나무가 나무가 밀고 들어왔어. 야! 아, 아 뜨거. 아 뜨거. 미 위! 강호동 왔어 강호동이야 강호동이야 강호동 왔어? 강호동 강우동. 강우동 강우동 왔어? 강우동 왔어? <웃음> 어디? 야 앞뒤로 미쳤어 지금 야 그러면 얘 머리 한 대만 딱 맞춰서 쓰러뜨릴 수 있어 내가 바로 마무리할게 오케이 그렇지 지금 죽어 <웃음> 아! 우와 와개 아파 오, 지금 덤벼, 덤벼. 죽어 죽어 <웃음> 죽었다 죽었다 와. 죽어 어 아, 됐다 아, 강호동님 죄송해요 <웃음> 저희가 <웃음> 그럴려고 그런건 아니고 어 이게 편의상 이제 코드를 맞추다보니까 빨리 가자 이동하자 이거 안돼 여기 살기도 안좋고 근데 여기가 왜 스토리지역이라는거야 저 그린포인트가 분명히 스토리라 그랬는데 스토리랑 뭔 상관이 있는거야 이게 이벤트가 있었던것도 아니고 그지 아니면은 내가 잘못봤나? 혹시 저 보라색이 스토리인가? 우리가 순서대로 안해서 그런걸수도 있어요 음? 우와 야야 야, 뭐야 뭐고 이거? 야 무스가 있어 무스가. 오늘 밤은 너다. 일로하이어서가 오늘 밥은 너다. 밥만 어, 있어? 어어 어, 어. 죽었어. 예 점유 점유 어. 점유. 점유. 점유했 비켜봐. <웃음> 우리 <웃음> 세 명이 달려들어 왔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세 명이 달려들어 가지고. 피부 주머니 열면 약통 잘 나오거든. 그거 혹시 피부 주머니 <웃음> 있는 사람들은 열어요? 야 무슨 개 빠르네. 아까 잡은 게 행운이네. 그러게. 어. 어 야제 치면 저저 가겠는데 치면 <웃음> 어. 아 미쳤다. <웃음> 이거 미쳤다. 이거 덩치 좀커 보이는 소리. 뛰어라. 그냥 뛰어. 그냥 뛰어. 그냥 뛰어. 그냥 뛰어, 뛰어. 뛰어. 일단, 뛰어. 뛰어. 일단 뛰어. 일단 뛰어. 뛰어 <웃음> 뛰어라. 저 위에 동굴 가봤나 우리? 저물 줄기. 사이에 있는 동물이거든. 저기. 가시오. 아, 오케이, 오케이. 살아남자. 살아남자. 오케이. 나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냥 빗소리 저 푸디 빨간색 초록색만 나도 나도. 보고 나도 나도. 오. 떨어져도 돼? 둘 괜찮아? 음... Okay. 오케이. 오케이. 절뚝. 절뚝. 오케이. 절뚝. 가보자고. 어차피 저 앞쪽으로 초록색 마커도 있네. 아자우 아자우 아, 아, 아, 아. 아, 아. 경로는 맞아 어, 떨어져도 됩니까 이거? 에 오케이 오케이 아 여기 어, 안갔던데다아어안갔던데야 박쥐 나온다 여기 그리고 어떻게 안 되나 이거 얼었을 때팔 음, 앞에 여기 흘러 아 그래 어굿오 어, 여기 기절 배턴 이런 거 있는데 어, 어, 어, 어. 어? 야 여기 파밍해라 기절 배턴 있다 야 근데 이건 내 구도가 있는 것 같다? 배터리인 것 같아 배터리. 아 배터리 오케이 아 그러네 오 좋아 오, 이거 기절봉이야 이거 뭐야 어나 배터리 4개나 있어 나도 배터리 엄청 많거든 어차피 일단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오늘 막 춥고 젖은 상태라네. 어? 아 위성이 일단 안 되고 여기 뭐야? 여기 좀 넓은데? 어저 밑에 뭐 있다. 조명탄 던져 볼까 우리? 오케이 좋아. 왼쪽 아래 저기서 지금 다들 모여서 예배하고 있잖아. 아 여기 있네. 야나그 야, 기절봉 써볼래. 기절바잖어 기절봉 써봐. 나 지금 피 많아 어 얘네 불안 붙고 붙다야 근데 기절 바톤 뭔가 효과가 있는건지 없는건지 잘 모르겠다 얘네 뭔데? 캐져 얘네는 동굴에 있는 애들은 캐지고 기괴한 갑옷 나오거든요 해볼게 어 뭐야 이건 기괴한 갑옷? 어 입기 어허 이게 아까 식인종들이 입었던 그건가 보다 어? 이거 봐 여기 책있다 리포트? 밖에? 사람이네 으아. 너의 정보를 위해서 얘기하자면은 이게 우리가 찾던 거야 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광물처럼 생겼다 뭔가 사진이 아 이거다 이거야 <웃음> 이게 아 사람들이 찾던 거라고 어. 잠깐만 스탑빈 나 입술 좀 바르고 <웃음> 아! <웃음> 넌 정말 완벽 적응을 해버린 아이구나. <웃음> 입이 마르면 안 되거든. 아, 핸 <웃음> 뭐야? 왜? 왜? 저앞 어, 뭔가. 야 너무 커. 야 너무 커. 어, 근데 제껴서 못 움직이는 듯한 움직임인데 저거? 어, 그, 그런데? 조명탄 어, 던져봐, 던져봐. <웃음> <웃음> 야제 나오냐? 야제낀 거야? 아니면 은 가까이 가면 막 달려오는 거야? 뭐야? 화살, 야, 사... 어, 어, 거... 화살 쏴봐, 화살 쏴봐 연비, 나, 연비 나와봐 연비야, 연비 연비 연비 연비야, 연비야, 연비야, 여기 너무 근처로 가지마 어때? 반응이 없는데? 반응이 없어? 그러네? 뭐 꽂히는 어, 여기 느낌도 전자... 시안... 어, 야, 여기 전자, 시안, 여기 시안 폭탄 있어 어, 이거 뭐 던져야 되는 거 같은데? 아, 폭탄 던져야 되나보다 어, 투디 그냥 죽이려고 그러는데? 음. 죽여! 야야야야 드디야 나와봐! 뒤로 뒤로 뒤로 아, 폭탄! 와! 던졌 괜찮아? 어? 나 살았네? 어오야 어, 부서졌다! 야 얘가 그냥 부서졌어 오 어, 조금 무서워 네가 앞으로 어 알았어 알았어 비켜봐 비켜봐 염비야 나와봐 비 어, 빈소리가 아으로 갔어 오케이. 한 명만 내 앞에 있으면 돼 딱히 뭐 없는 듯 앞에 그러게? 오오 어, 야야 저기 저기 저기 애들 있다 애들 보여 다 있다, 있다. 가만히있다 그래도 아아 세미 얘우리를못 보나? 나이스 됐다 어? 내가? 내가 맞야 나... 몸통이 몸통이 몸통이 나 죽었어 몸통이야 몸통이 오케이 야 몸통이만 조심하면 돼2디 살릴게 아, 때때리네또때리네나 아, 이아이스패이스 주여서 아니야 아니야 패고 있어 패고 있어. 죽였어 죽였어. 수지 살려. 닥여 와. 한발 더. 야불잘 붙였다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좋아 좋아 이 자식이. 지금 이 나와야 이돼 지금 나와야 돼 오, 이거 오, 이게 오, 내가 오, 보니까 오, 그렇지 그렇지 오, 이게 세대 정도씩 막 때리려고 욕심부리면 안돼 보니까 야 근데 연비 적응 잘한다 <웃음> 내가 저속력이 빨라 너 원래 무서운 거잘 못하는 애가 오. 잘하네 아 나의 인부들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 왜냐면은 케이브 안쪽이 너무 어둠이라서 아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지금 좀 안쪽을 밝혀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네 이건 뭐지? 이거 지금 어떤 괴물을 지금 가둬놓은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 거 아니야? 파밍.. 여기 파밍할 건 없었어? 야야 앞에 뭔가 있어 야 앞에 이상한 애 나왔어 처음 보는 애 나이스 지금 지금 지금이다 야 불도 붙였어 지금이다 지금이다 나이스 야야 근데 다 죽었네 여기 들어왔던 사람들 그니까. 미쳤다 쟤 움직이는 거또뭐 있어? 어? 야 애기들이 다 나왔다 이거 애기 좀비 꼭더 포레스트 이거 넣더라 마음에 앞 양심을 찌르는 거야? 야 마음 아프게 해고 이런 애들이 꼭 나와 좋아좋아 좋아. 일단은 이 광물이 뭐길래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막 조명 작업하려다가 이렇게 다 죽어나간거야? 이거 우와 야 이번 동굴 엄청 길다 그러게 뭐고 이거? 야 옆에? 이거 몸통이 몸통이 몸통이 너도 보르는데어 어, 여기도 한 마리 왔어 됐어 한명더 있다 앞에 <웃음> 야 이거 더 더, 더, 더 있나봐 안쪽이 아나 포레스트. 나이스 나 살려줄게 불 붙이고 <웃음> <웃음> 연비. 됐어 <웃음> 연비 거의 요네야 <웃음> 막 탈질 미쳤어 그냥 야 여기 뭔가 거의 끝까지 온거 같다 지금 분위기가 어. 그러게 근데 이거 더 포레스트 원에 이런 길쭉 가다가 무슨 연구소 같은 데 나오거든. 어, 양 갈래 길인데? 아, 뭐야? 왼쪽은 시체들 쌓여있고, 아, 그래? 가볼게. 애기들이다, 애기들. 아시, <웃음> 애기들이다 하자마자 빗둘이 <빗소리> 달려들어가지고 <웃음> 깍둑썰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내 앞에, 내 앞에 하나 살아남았어. 애기들, 애기들한테 뭐 원한 줬니? 어! 야야야 여기 여기 몸통이 있어 저기 바깥쪽으로 이거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거> 어디로 <웃음> 가지? 이것도 양갈래 길이네 근데 일단 다 가보는 게 좋지 않을까? 아 여기는 뭐... 그거다 그냥 아이템 먹는 어 결국에는 왠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뭐 아이템 먹고 그래 그래 그래 일단은 다 탐색 그냥 깍두기 될까? <웃음> 깍두기들이야 이제 개는 어, 깍두기들이라고 얘기해. 개기들 깍두기들, 오케이. 우리 정주지 마. 애기라고 정주지 마. 야, 여기 좀 밝은데? 어, 여기 좀 밝은데. 슬슬 끝났나? 애기, 애기. 애기 깍두기, 깍두기, 깍두기, 기기 깍두기, 깍두기, 깍두기, 앞에, 어, <웃음> 앞에 몸통이. 기 앞에 몸통이. 어? 야, 밧줄총 얻었다. 줄총 밧줄 어? 어, 여기 왜 어, 타는 게 있는 거 아니야? 거타진다 이거 타진다 야, 근데 어, 그러면 어, 뒤에 아이고? 우와! 아 이거 가야겠다 야, 얘 뒤에 갈림빌들도 있었는데 이건 그냥 가야겠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멈춰! 어떻게 멈춰! 아 이렇게 오, 오, 오, 오, 오, 오, 오. 한 마리 더 있어 어 여기 한 마리 더 있어 앞에 오, 오 미안 미안 미안 연비 봐 연비야 근데 걔는 데미지 좀 있어 오. 이쪽으로 가는 걸까? 내가 하나 던져볼게. 잠깐만 기다려. 저 앞에서 박쥐 소리 나. 비서라그 뒤로 길 없었어? 어길 없어. 오케이 오케이. 아길 없었어? <웃음> 어 이쪽이야, 형님. 아 그럼 던질 때좀 얘기도 좀 해주지. 어, 난 당연히 <웃음> 난 네가 이쪽으로 많이 던졌어. 나도 나도 이쪽으로 던질 줄 알았어. 오 <웃음> 어, 나간다. 나가? 나가는 길이야. 진짜로? 야 우와. 이거. 여기 어디야, 그래서? 뭐야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 곳으로 이거 되게 가까이 나왔잖아 진짜로 그렇게 길게 모험했는데 아 여기서 그래서 얻은 건 결국 밧줄총 어? 근데 우리 전에 그짚 라인 못한 동굴이 있었는데 옛날에 어 있었어 어. 그러면 우리 집을 찾야돼 결국 찾아야 돼어 어쩔 수 없어